조심히 너. 어 음.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그렇지. 어떡해, 어떡해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고 자몽이 잘한다, 잘한다. 어 자몽이 괜찮아졌어? 리가 자몽이 때문 깜짝 놀랬다니까 자기야 응? 샵 다녀온 뒤로 응. 자몽이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, 뭐도 잘안 먹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눈을 이렇게 봤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 한쪽이 아예 눈동자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잖아 그리고 자몽이는 또 놀래도 좀 약하게 태어났잖아 그래서 병했어 일반 강아지보다 수명이짧다 그랬잖아 응 그리고 응. 사몽이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가새에서 앉고 있었잖아 앞으로 집에서 미용하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 너무 약해가지고 응 사몽 때문에 이번에 놀란 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조심히 너. 응 아이고, 아이고 어떻게, 그렇지. 어떡해 어떡해 그렇죠 아유 사몽이 잘한다 아유 잘한다 그렇게 문질러줘야 되는 거야? 응 이렇게, 이렇게. 어. 응. 옳지. 그러지. 아이고 잘했다, 자몽이. 자몽 <웃음> 건강하게. 알겠지? 다른 때는 잘때 자몽이가 귀찮게 하니까 한타는 다른 쪽 가서 자거든. 근데 그날은 자몽이 여기서 자더라니까. 응? 참 기특하대. 강아지들인데 너무 기특해. 막 아빠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이런 게 너무 기특해. 한타가 그랬지? 자몽이 아이 아이 가고 한타가 걱정했지? 밤새 하다가 간호하는 것처럼 옆에서 지켜줬지? 기특해, 우리 한렇 기특해 해줘. 장미가 문제으면안 되는데. 약간 안에 잘 들어갔겠지? 입비면안 되는데. 내 칼라 해줄까? 음. 음. 조금 부르는 거 아니야? 응. 좀 불편해도 참아. 자몽아, 너눈부으니까 그래. 눈 붓면 안 돼. 알겠지? 자몽이가 발로 막눈 비비잖아. 약 있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칼라 좀 하고 있어야 돼눈 어, 많이 좋아졌네 응? 자몽이 눈 많이 좋아졌어 자몽아 자몽씨 빨리 나오세요 자몽씨 빨리 나오세요 블루도 아빠 빨리 나오세요 아침에 여기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쉬하고요 와서 물 먹고요 아침 식사 중인 자몽이 아유, 100점 만점에 100점 자몽이입니다 우리 한타랑 물을 라고 스트레칭 다 했어? 원래 아침에 일어나고 스트레칭하는데 잘 잤어요 굿모닝 우리 블루도 굿모닝 아이고 아이고 살쪘어 우리 운동 가자 새해에는 살좀 빼자. 우리 한타 느시느시, 이뻐요. 이렇게 느시나야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좋지. 응. 응. 아이고, 우리 장모이식사안해 우리 어, 장모이내카라해 가지고 밥 먹기 힘들어 했어. 내 카라 풀었다니. 잘 먹네. 불편했어, 장군아. 내 카라가 불편했어. 응. 눈만 나왔지. 한테하나잖 스트레칭한다. 아빠한테 기대가 고스트레칭에. <웃음> 우리 아빠. 아빠한테 기대가 고스트레칭하네. <놀람>